어, 그때 저... 안녕하세요. 서울예고 철로 마스터즈의 리더이자 편곡자 박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섯 명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계약식에또 이렇게 다섯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계약식인데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비했어요 뭐죠? 바로 아웃박 상품권입니다. 오오 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션을 드릴 건데요. 미션을 통과하시면 받아 가실 수 있고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 잘하자. 못 먹을 것 같다. <웃음> 제가 오늘 화성학서 웨이프를 받는 이제 음악 공공생한 분을 데려왔습니다. 이분께서 종을 칠 거고요. 그래서 틀리는 실수 그 제가 카운팅을 할 겁니다. 안 틀렸는데 제가 틀렸다 해도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그럼 저희가 아,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그러면은 만약 아웃백 사시는 걸로 어, 어. 저희 첫곡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겠습니다. <목소리> 뭐가 죠마지막입니 저요? 저못 틀렸어요? 음정 틀렸어요? 아 이거 이거 <웃음> 기준점이 뭐예아기준점이야 그냥 관객 입장에서 이제 비타나 아. 눈을 좀 치는 거라고 피아노 안 아. 들으세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 아. 거예요 편악기가 <웃음> 이게 어렵거든요 아. <웃음> <웃음> 특히 찰론에게 간격이 네, 아니, 간격이, 네. 간격이. 네. 아.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래요 맞아 맞아요 진짜 무심까지 아. <웃음> 실력이니까 <웃음> 네. 아 1단계에 가면 저희 통과가요 1단계 이런드아는디컬투의 텐겐입니다. 아. 자신 있으시죠? 사실 저희 맞춰 본 적이 거의 없어 갖고.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으로. 방금 뭐예요? 마지막으로 왜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틀린 게 아니라 그 정가로 틀려가지고 아이 그거 그때 치셨요 모르는 노래여서 앞보 보고 이렇게 아마 받아야 알아, 돼서 오히려 좋아 맞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영수을 택하자 <웃음> 대망의3라운드아 저희가 원래 오늘 안온 친구로 4명이 라라랜드 곡에 들어가는데 가운데 계신 세분은 초견으로 지금 하는 거라 매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초견하시면 초견이 부서야 좀 봐주세요 상관성이 <웃음> <너무 생각> 없습니다. <웃음> 오 <오> <웃음> 그럼 라 시작해 주 신 신고하겠습니다 <웃음> 아니안 했어요 안 했어요, <웃음> 했어요. 몇번 틀렸나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아홉백 받는 건가요? 성공 <웃음> 네 성공입니다 <웃음> 와 오케이. 잘 받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저희가 판단 미스인것 같아서 추가 라운드 현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뭐가, 뭐가 있죠? 1 0만원더추가요니 어, 또? 근데 저희도 멈추면 뭔가 쫄 느낌이라 맞아요 쫄은 지금 서울 예고인데 좀안 맞지 않나 <웃음> 아니 난 졸업생이긴 한데 이제 추가 발 선으로 서울 예고에서 테크닉 좋으시니까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는지도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네. 어, 꽃다 불러가 네 기회는 <웃음> 단한 번이고 아 네. 한번 네. 이상 끌리면 무려가 됩니다 匈 o f f i c 不然 10만 원권이 추가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은 안 내려가나요? 네, 아, 걔는, 저, 아니, 저희만 걔는 아, 자격이 아, 걔네는 자격이 없어요 아, 우리가 타는데 걔네는 왜줘 그럼요, 저희가 다 먹어야죠 아, 일단 아웃백 30만 원권 탄 것에 너무 기쁘고 수고해주는 게 이렇게 네명 너무 감사하고 다섯, 저까지 다섯 명, 저한테도 감사하고, 저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 공연 날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서 귀엽지만 프로페셔널한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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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좋다.